자, 할렐루야! 네. 어, 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큐티 하는 교회인데요. 우리 묵상하는 교회. 그래서 큐티라는 말도 좀 이제는 이게 좀 마음에 좀 바꿔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아주 그냥 그 치밀한지 이제 큐티 큐티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큐티를 비판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큐티는 뭐 자기 멋대로 어, 뭐, 해석해서, 큐티는 뭐, 그렇다, 뭐, 이러면서, 세상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는 알죠. 우리 교회는 알죠. 근데 세상에 이 큐티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구의 역사겠어요? 사탄의 역사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큐티 묵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조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걸, 이거를 지적을 해야지 왜 큐티를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 벌써 이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이 있으면 는게있 어떻게 해요? 생각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흐트러져버려요. 이 말씀 묵상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거 없어지면 우리 죽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큐티가 그렇다고 막 큐티를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게 아니라 너무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 이거 할때 말씀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시간 자체를 오염시켜 버리는 거지, 그죠? 우리 요거 좀 켜줬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퀴즈를 계속하면서 여러분 뭐를 느꼈냐면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대로 이번 주한 주간에 우리 묵상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심판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자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믿음을 청구했는데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이런 거다 예수님 팔려가시는 고난 제자들이 배반하는 일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묵상의 스토리가 예수님 팔려가시고 예수님 배반당하고 시험에 찾아오고 이럴 때 더욱 뭐해라? 그래 한 주간에 이거 우리가 이거 했단 말이야. 아주 여러분 몸소 한 주간 동안 이런 시험들을 많이 경험하셨죠? 저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온몸으로. 와 시험이 몰아치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대로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예수님 기도대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주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 지난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예수님께서 왜또그 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쭉 나오는지 참된 성전을 일으키시는 진짜 원하는 성전 겉모습만 화려한 그 수천억의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를 원하신 이한 주간 동안에 이쭉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어제 새벽 1시 반에 다시 말씀을 쭉 보면서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내 안에 일으키고자 원하는 참된 그 성전 일곱 가지 예수님의 일곱 가지 가장 아름다운 기도 그래서 그대로 여기서 무릎 꿇고 제가 그 기도를 그대로 일곱 가지 기도를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펑펑 강력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게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허황된 잘못된 성전으로 겉만 번지르란 그 성전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진짜 원했던 성전은 바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바로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걸 어제 딱 깨닫고요. 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일곱 가지 기도. 그래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제가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래서 말씀 훈련생 몇 번? 66번 왜 <웃음> 그저 성경 66번이니까 말씀 훈련병 그래서 66번 쓴 거예요. 66번인가? 네 맞아요. 와 제가 훈련생이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그대로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뭐예요 지난주에 우리 겸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낮아지려고. 그래서 막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안 올리고, <웃음> 막그 자랑 안 하고, 꼭 참고. 그랬잖아요. 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으시겠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아, 그 실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아, 출판사 사장님 오시고, 아, 또, TV 방송국에서 또 작가한테 연락 와서 2 3일날또 방송 나가고 CTS 방송 나가고 그러니까 숨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아멘. 그것도 그대로 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한 주간 동안 시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웃음> 예수님처럼 또 시험 오고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기도 막 너무너무 힘든데 또 예수님 기도 본받아서 한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보고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한 게, 아, 나에게 어떤 성전을 원하시는지. 보니까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하나가, 한 번, 한번 따져볼까요? 뭐 했죠?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잔을 들고, 이 잔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피! 자기 피! 이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살! 뜯어질 살! 그빵 들고 감사하기도 올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기도시였더라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뭐예요? 섬김.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서서 섬기는 사람이 크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나이는 너, 너희를 섬기는 자로 서 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땅콩 회양 사건을 아주 복잡한데 이제 그 높으신 분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개를 쓰기 죠그 제가 그랬죠? 가장 높은 자리에 서셨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계라면, 예, 십내시라고. 당신은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낮추는 그런 기도. 그죠? 그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배반할, 누구요? 배드로 보고. 이미 배반할 거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베드로를?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부인할 그 제자를 위해 어떻게요? 중복기도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셨더라고요. 예. 그렇더 우리 우리 이번 주 묵상 가운데 또 어떤 거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의 귀를 베드로가 귀를 딱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요 그거를 주서다가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그 자기 잡으러 온그 원수를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주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원수를 향한 기도죠.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기도. 그러면서 습관을 쫓아 일부러 잡혀주시려고 감남산에 가셔서 습관대로 기도하시, 그 고통, 내가 심히 죽게 됐다고 막아보고 보니까. 그런데도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납 합니다 아멘. 평상시 습관이 된그 기도 그리고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뭐를 깨달았냐면 기도가 삶이 되어지고 아멘. 삶이 기도인 삶을 아멘. 주님은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시 반에 다시 이걸 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것을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쭉 하면서 삶 자체가 다 기도였던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삶이 기도가 되, 되게 하라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권위에 대한 도전, 쓸데없이 예루살렘 성전 청소하시고 성전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놈의 대재산들이 와가지고, 말씀 가르치지 말라고. 누구의 권세냐고. 그래서 권위 도전이 하면서, 그 겉만 번지르한그 몇천억의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성전을,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참된 성전은 바로 이런 거라고 지금 이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게 바로 그렇게 딱 나온 거더라고요. 와. 여러분, 한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한번 요약해보세요. 어떤 기도예요? 감사 기도. 자기의 십자가의 그 길을 사명을 놓고 그 고난 속에서 감사했던 그 기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성전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서. 아멘. 그리고 또 어떤 기도예요? 겸손의 기도. 아멘. 제가 기도하는데 그 어제 그거를 일곱 가지 기도를요. 여기 앉아서 제가 그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요? 강력한 빛이 들어와요.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려. 범벅이에요, 범벅. 또, 수, 휴지가 또 이만큼 또 쌓이는 거. 얼마나 강력한 기도, 또 겸손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 외에 구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외 구할 게 없더라고요. 욕심나요? 뭐가 욕심이 나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가장 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 세상께 욕심이 나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가증스럽고.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요.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수 없어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그래 자기가 아, 돈 버는 기술이 있어, 있으니까 뭐 내가 이것을 돈을 버는 것이지. 누가 그 카스테에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아니요. 아니 이삭이 농사짓는 기술이 있어서 농사져 가지고 백 배수가 얻었습니까 우물 파는 기술이 있었습니까? 다 현지인들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이 돈 버는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300명이 넘는 그 종을 데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없이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기업이 될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백날 갖고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그사람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줄 아는 게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니까요. 아멘. 내 자신이 너무너무 작고 너무너무 더럽고 100% 빛이 되려고 하니 내 안에 가증스러운게 너무너무 많고 겸손의 기도를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타인을 위한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원수를 향한 그 용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것까지 품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뭐예요?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를 하고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나가. 미워하는 거다 나가.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리고 타인을 위한 기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타인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로지 내 앞에 있는 문제, 이거 이거 해결, 내 식구, 내 교회. 우리 기도가 여기밖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울타리를 넘어서 한국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한국에 아직도 빗 들어오지 않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이제 전무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대한 뭐 포럼하고 난리가 났죠. 그, 그, 그렇게 그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100% 빚만 들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목사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돈을 좋아하죠. 목사들이 음란하니까 성도들이 음란한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정말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말씀이 잡혀서 그냥 이렇게 살려고 그냥 막 발버둥치면서 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굴러봐요. 성도들이 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얼마나 그 목사님만 봐도 그냥 너무너무 죄송할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살겠어요. 목사님들이 돈을 포기하고 이이이 어? 이, 이 주의종들이 그렇게 100% 빛 가운데 성견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그 모습 닮아가려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원수를 향한 기도. 근데 세상에 자기 성도들이 자기한테 조금만 뭐 했다고 그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돼야 돼. 안되잖아 돼. 안 그래서 어제 모든 성도들 내 마음속에 이만큼이라도 어?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다 내쫓은 내, 내 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필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성도 한 명이라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이제야 내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따라가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진짜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양인데 자기한테 욕했다고 미워해요? 그렇게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 축복하고 어떤 성도든지 다 안고 사람으로 기도해 주고, 중보기도 오직 그래서 밤에 그렇게 기도해. 눈물이 그냥 회개가 터지더라. 예?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사랑으로,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 그리고 이 지금은 이제 습관이 돼서 기도 안 하면 불편하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습관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주님이 세우려고 하셨던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이야, 여러분 제가 이게 어제 이거를 딱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카스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7가지 올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리 쭉 뻗고 기도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아요? 틀려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은 무릎을 안 꿇어. 그렇죠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았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내 기도를, 내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는 이유 아시겠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100% 복정입니다 아멘. 무조건 순정입니다 아멘. 그런 뜻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입에서 짜증이 나오고 입에서 내 얘기만 얘기하고 어? 하나님이 뜻대로 순정하는 그런 기도를 외면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 여러분 그런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무릎 꿇고 그러면서 이게 순정이 안되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겟세만 하죠? 거기서 기도하시는 것은 세 번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하죠. 자, 제자들 보고 기도해라. 왜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되는 두 가지가 본문에 나오죠? 왜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돼요? 습관대로 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 나와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조금만 불편하면 기도가 잘 나오던, 나오던가요? 저 시험이 오니까요. 기도 잘안 나오던데요. 여기서 앉아있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입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끙끙 알아요. 여기 시험이 있으니까 낙심이 오니까요. 두려움이 오니까요. 앞에 안 보이면 여러분 그 기도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남산에서 잡히시려고 올라오셨다고 그랬죠. 이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써서 애써 간절히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만 마음이 어려우면 기도 못 하잖아요.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잖아. 마음에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고, 마음에 시험 들면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시험에 올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심써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때 기도 안 하니까 다 죄짓고 넘어가는 거죠 앳다 모르겠다 그리고 나가서 죄짓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렇다 여러분 거꾸로 하셔야 돼요 시험이 오면 무슨 사인입니까? 기도하라는 사인 아, 네. 아니 위기 때 기도해야지 그럼 아, 네. 시험인 건 위기인데 아, 네. 위기 때요 빨리 살려고 이 밧줄을 생명줄을 잡아야지 아, 네. 기도줄을 잡아야 살지요 아, 네. 지금 절벽에서 위기인데 지금 시험인데 그렇게 다 쌓아놓은 신앙 다 와장창 무너지는데 이 시험의 때 이거 붙잡아 생명줄 붙잡아야죠. 근데 위기 때 우리는 신기하게 생명줄을 붙잡는 게 아니라 썩은 동화줄을 붙잡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 음성 듣고요. 요즘 이런 것들 오늘 정확하게 샘플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 보니까 예수님은 죽게 되었을 때 마음이 심히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심써 더욱 애써 간절히 땅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구나. 그래 그렇다면 순종 한번 해보자.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럼 나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딱 붙잡고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은혜 와야 안와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말씀 훈련생 66번 이동봉 그래서 아 정확히 시험이 왔구나. 나를 낙심시키는구나.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해답이 있잖아.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말씀에 해답이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말씀에 해답이 있으니까 말씀대로만 내 생각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믿음으로 보시는 네. 그래아 네가 내 말씀에 순정해서네 생각 버리고 네 감정 버리고 네가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것을 쳐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아멘. 네. 아, 네. 그 말씀 훈련생이라니까 제가 이제 내가 큰일났어요 여러분. 요 뒤에 문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거든요. 나 죽어야 됩니까? 제 말씀 그대로라니까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 이때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의 정과 욕심 완전히 제가 십자가를 못 바뀌어 제가 이동보기가 옛 사람이 완전히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죠. 전 죽을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에 예수님 십자가 이제 지시는 장면들 나오는데 그때 내 정과 욕심 완전히 죽이고 이제 아직 요만큼 요만큼 남은 어둠이 있거든요. 그것도 100% 빛으로 바히게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좀 해주셔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또 오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에 잠겨 잠,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 모습을 지금, 지금 오버랩시키고 있는 거지 아시죠? 이 사람들은 슬프면 자요 예수님은 슬프고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제자들은 슬프면 자요 제자들은 시험에 들면 자요 예수님은 시험에 오면 기도하세요. 우리는 시험에 오면 자요. 슬퍼 죽게 되면 우리는 포기해요. 자요. 잠자요.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가요. 예수님께 오셔서 그 다른 성경에는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시간도 깨어있어수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떤 이유든지 뻥뻥뻥 나가떨어지는 거 보세요 어?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귀가 한번탁 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좋던 신앙들이 뻥뻥 나가떨어지잖아 아 그래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이 올때저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웃음> 여러분 이제 웬만한 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예전 같으면 너무너무 기도 못했을 텐데 이제 말씀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앉아서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이 올때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떨려 이게 아멘. 어디서 나를 예수 네가 아무 암만, 암만 공격을 해봐라 내가 넘어지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딱 외치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의 때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훈련의 때는 숨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는 나가서 증거하고 어둠의 때는 뭐예요? 순겨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고백이 하는데 제가 한 십몇 년 제가 이제 십자가 복음 전환을 하, 살았는데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저의 사역은 십몇 년의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깨웠어도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실패했습니다. 사역 잘못했습니다. 저기 공개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 이제야 이제야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뭐 제가 더 높은 단계를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정말 엉터리로 사역을 하고 돌아다녔구나. 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깨닫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 저의 훈련의 다시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숨을 거라고요.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숲에 숨고 어디에 숨으라고 그랬어요? 기도 바위 뒤에 숨으라고 그랬잖아요. 아, 네. 뒤에 숨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세울 필요도 없고 그 말씀의 숲에서 기도의 바위 뒤에서 숨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발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꼭꼭 숨어라. 뭐 보인다? 머리카락 보입니다. 꼭꼭 숨어라. 내 의가 보일라. 꼭꼭 숨어라. 너의 의가 보일라. 반드시 보여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의를 반드시 보여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그거 보이고 하나님의 의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보이고 내 의와 내 자랑은 콕콕 말씀 뒤에 기도 바위 뒤에 콕콕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카락 다 보입니다. 그런 사람 콕콕 숨어도 하나님은 찾아서 세우는 거라고 자,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자그래 보세요 이 아름다운 봐보세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성전 회개할 수 있는 베드로 보세요 철저히 회개했잖아요 세번 통곡했죠 세번 부인하고 고, 부인할 때부인하자면이 통곡을 쌓는 거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회개의 성전을 여러분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타인을 위한 중복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성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한 아멘. 그 성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성전을 세우셔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교제하는 아멘. 그런 성전을 여러분 안에 세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화려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번질을 한 보석 박아놓은 그 성전은 무너져야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성전을 쌓아 나가야 됩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도 못하는 빛을 주시고 말도 못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다니까 이렇게 돼야만 아너 어, 됐구나 왜겸손한데 죄가 없는데? 물질 줘야 돼안 줘야 돼? 줘야죠. 인생이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 감사하네. 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네. 어? 날마다 회개하네.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명 붙잡고 기도하네. 물질 줘야 돼안 되지? 줘야죠. 500억 주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목사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가꾼 목사 하나님이 깨워서 드러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깨워야 돼안 깨워야 돼? 깨워야 돼 그러니까 숨어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요구할 게 뭐예요? 누구를 서요? 소유? 하나님만 소유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 기도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데 이 잘못된 성전을 만들었던 대제사상바리새인들은 어떤 성전이었는지 요거대로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무너져야 될 성전 자 살펴볼까요? 어떤 성전이었어요?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감사기도가 아니라 어떤 어떤 기도 고난을 회피하는 기도 그죠? 예수님은 피를 들고 기도하셨어요 감사기도 했어요 자기 살을 들고 기도하셨어요 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고난 감수해야 안해요? 고난의 길 가야 안 가요? 안가 자기 배에 불리는 길 가죠? 무너져야 될성적이죠 한국교회 그렇게 살면 무너집니다. 자그 다음에 무너져야 될성적 두번째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완전 딱이죠? 서서 기도하는 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 그죠? 회개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 가증스러운 기도. 나는 금식하고요. 저 세리와 어? 어? 죄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가증스러운 기도. 뒤에서는 그짓 했어요 안 했어요? 그짓 하고 다녔다니까요. 바리새인들. 가늠했어요 안 했어요? 가늠했다니까요. 뒤에서는요. 남의 거 도둑질했어요 안 했어요? 세리보다 더 악한 놈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기도하는 그 가증스러운 기도, 이런 성전,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죠. 무너져야 되죠.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자신만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해야 안 해요? 가난한 자들 돌봐야 안 돌봐요? 자기 부모 돌봐야 안 돌봐요? 고르반. 타인을 위한 기도 안 해요? 자기를, 원수를 위한 기도 해야 안 해요? 오, 오히려 자, 죄 없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의인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 얼마나 죽이면서 살았겠어요? 회개 기도하지 않는, 원수를 미워하고, 어 의인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전,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되죠. 자, 또, 남을 미워하는 기도. 자기 뜻을 추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까? 그 습관을 위한 기도는 딱한 가지 동일해. 그죠? 그러나 그런 습관을 위한 기도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기도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만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남을 미워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증스러워. 그런 습관적인 기도는요, 그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무너져야 되는 거죠. 세워져야 될 성전과 무너져야 될 성전이 여기서 벌써 예루살렘 성전 멸망은 이 뒤에서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였고, 그래서, 기도한 것처럼 살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하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예, 또 이것을 또 돌아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를 좀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수준 높은 기도로, 좀 바꾸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성전을 예수님처럼 좀 이렇게 아름답게 좀 이거 이거는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아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멘. 이 기도 이 기도를 한번 일곱 가지 기도를 이제 집사님 이제 하실 때 이제 기도 시간마다 한번 이 기도를 한번 차례 차례 감사기도부터 회개기도부터.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또 남을 위한 기도 겸손의 기도 이거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습관적으로 쭉 해보세요. 두 눈에서요. 진짜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기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고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고 아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 안 했으면 이 깊은 기도를 내가 할수 있겠습니까? 네? 그간 말씀, 묵상,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더 깊은 기도로 나가 네.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큐티하고, 중고등부 때도 큐티하고, 말씀 붙여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자꾸. 그래서 이제 연말 이제 다 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어, 이, 다음 주 주일 자기주도 예배부터 월화수 성구영신예배 드릴 때까지 모여서 계속 자기주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저녁을 9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 2014년을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못된 성자들 다 무너뜨리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이 7가지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지 못한 것. 또 교만한 것들 철저히 깨부시는 그런 마지막 연말 우리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영신예배 딱 하면 2015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두고보세요. 제가 선포할 거예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빛이 들어오면 2015년도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15년이 기대가 됩니다. 그 사람 입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2015년도가 정말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만 세우시면 성전을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기도합시다. 어, 여러분.